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사귀다 보면 요 싸우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 싸움을 잘 풀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서 화해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싸우거든요. 왜 자꾸 이런 싸움이 생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남자친구하고 나하고 감정적으로 다퉜을 때요 우리는 서로 상처되는 말들을 주거니 받거니 했을 거예요 나도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 사람에게 좀 모진 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도 분명히 나한테 모진 말을 했을 거고요 네가 이러는 거 정말 지겹다 나도 오빠 같은 사람 처음 봐 오빠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해 네 말대로 나너안 사랑하는 거 같아 내 친구들이 오빠가 나 사랑하는 거 아니래 이런 말들을 아마 주거니 받거니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 둘이 지금 화해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화해를 하는 이유는요. 내가 이 사람이 없으면 안될것 같거나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어떤 마음이 작용해서 그런 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노력한 것처럼 그 상대방도 내 화해해 혹은 내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화해를 요청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 말은 두 사람이 서로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찌 됐든 화해를 하게 된걸 거고요. 분명히 격하게 싸운 이후에 화해를 하면요. 그때처럼 또 희열을 느낄 때가 없죠. 너무 다행이고 안심이 돼요. 근데 이게 얼마 안 간다고요. 조금 더 지나고 나면요. 아까 내 상대방이 나한테 했던 말들이 내 머릿속을 자꾸 맴돌아요. 이제는 네가 정말 지긋지긋해. 이 말이요. 오빠의 평상시에 나에 대한 생각인가 봐요. 그래야 네 말대로 나너안 사랑하는 것 같아. 진짜 나를 안 사랑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이렇게 화해하고 나서 분위기가 좋은 시점이 됐을 때난 이걸 꼭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어진다구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대에게 이런 말을 다시 되묻게 되죠 오빠 그때 왜 나한테 지긋지긋하다고 했어? 오빠 왜 그때 나한테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나는 듣고 싶다구요 근데 이런 말을 듣는 내 상대방은요 그때는 그냥 화가 나서 생각 없이 던진 말이래요 아니 또 생각 없이 던졌다는 게 서운해지네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의구심이 좀 풀리게 될까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그 마음이 좀 풀릴까요? 잘못했다고 라 인정을 하면요 정말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나 봐요 그래서 나한테 그랬나 봐요 이렇게 나는 내 감정을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요 또 어떤 남자는 내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야 너도 나한테 그런 말 했었잖아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해와요 그러면 이때부터 두 사람이 다시 싸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물어보고 완전히 해소하려고 했지만 결국 해소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나도 분명히 상대방한테 못된 말, 모진 말을 던졌거든요. 그래서 내 상대방도 분명히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진심이 아니었잖아요. 나는 진심이 아니었는데 상대방은 진심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싸우는 순간은 요 격해진 순간이었어요 내가 나를 돌아봐도 요 나도 그럴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데 어찌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던지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나왔다고요 그럼 내 상대방도 내가 던진 말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게 단순하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인데 나는 내가 던진 말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던진 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해를 했으면 요그 생각은 그대로 그냥 덮어두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게 맞고요 그 순간에 어떤 말이 오고 갔느냐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확인은 요 내가 물어봐서 답을 듣고선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느끼면 저절로 확인이 되는 거니까요 또 가령 그 사람이 정말 그때는 지긋지긋했대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했어요 그게 진심이라 하더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지금 나하고 다시 만나고 있어요. 나하고 다시 사귀기로 했다고요. 나하고 다시 화해해서 잘 가보려고 했단 말이죠. 그것만으로도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건 있는 거겠죠. 그러면 지긋지긋했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고 느꼈지만 어찌됐건 사랑한다는 결과로 나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열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나를 놓을 수는 없었나 봐요. 놓고 싶지는 않았나 봐요.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냐고요. 나도 그랬잖아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는데 이 사람하고는 계속 같이 가고 싶었다고요. 싸웠던 순간에 주고받은 감정으로 그 이후에 화해하고 잘 지내고 있으면서 자꾸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확실하게 뭔가 증거를 찾고 싶어하는 그런 행동들이 두 사람 사이에는 독이 될수 있다는 라걸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연인이라면요 서로가 서로의 실수를 조금은 덮어줄 수 있고 품고 갈수 있는 그런 모습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